여기가 기대돼. 하나 있어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어, 어, 어. <웃음> 만석입니다. 아니야. 얘 <웃음> <웃음> <옛> 돼지리로. <웃음> 동인 하고 잠깐만. 면너야무 음, 비싸다 근데 3십살살이에요 맞아요 5만원 맞아요? 와, 부자 됐다 나 갈까 말까 갈까 가버려 갈까? 갈까? 말까? 네? 어지나 어, 가세요? 와정이 어. <웃음> 너무 잘하시네요 이분 갈까 어머머 어머머 어. <웃음> 어. 어머머 어머머 <웃음> 어머머. 여기 어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<웃음>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국내의 자리 달인 장태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. 밀착 취재를 해볼게요. 밀착 취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네. 빨리 가세요. 아 저희 취재하러 왔어요.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, 갑자기, 갑자기 내리면, 갑자기 내리면, 아, 아, 갑자기, 맞아, <웃음> 맞아, 갑자기, 갑자기, 러브. 너무 깨끗하네요.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어머머. 우와, <웃음> 어머머머, 어와 대단하시네요. 어머머머, 고기다 놓아야 되나요? 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뺏빼 봐, 뺏어 봐. <웃음> 어. <웃음> 것 같은데. 뺏긴 뺏어야 될것 같아. 넘어갈 것 같아. 보게. 오늘은 식당에안 돼. 나 태양. 오늘은 전부 한 장리. 당고 줘. 먹어. <웃음> 내가 어른이 엄마 되면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엄마 되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되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되고 아기랑 태어나서 어 근데 너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 아는지 알아? <웃음> 야, 어, 어, 야, 야, 야, 야, 나도. 아, 정말? <잘해. 기다려. 웃음> <웃음> 아, 뭐지? 까 짜장짜장 짜잔, 짜잔, 짜잔, 짜잔, 우리 땅콩 잘도 잠다 우리 땅콩짜장짜장 우리, 땅콩, 짜잔, 짜잔, 우리 아기 잘도